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뷰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명령어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 모양에서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겠죠 길이가 긴 형상을 표현하는 뷰에서 모델의 일부분을 이렇게 절단해서 길이를 압축시켜 표현하는 명령어가 바로 뷰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타입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레귤러 타입이 있고 싱글 사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귤러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레귤러 타입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뷰에 이렇게 레귤러 타입 여러 개를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타입입니다 싱글 사이드 인데 그러니까 절반을 툭 쳐내버린 거죠 그리고 뭐 양쪽 이렇게 두 개를 하나의 뷰에 레귤러 타입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뭐 수직 수평 방향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나머지 옵션들은 실제 실습을 해나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뷰 브레이크 된 뷰를 가지고 프로젝트 더 뷰를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요 메뉴 왔답니다. 요거. 자동으로 뷰 브레이크를 어 넘겨줄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거. 그리고 뷰 브레이크 된 뷰에서도 섹션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그 오토매티클리 뭐 프로포게이트 뷰 브레이크 있죠. 뷰 브레이크를 새로 생성되는 섹션 뷰에 넘겨줄 거냐 말 거냐 예. 자, 그런 메뉴가 있다는 것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뷰 브레이크에다가는 지수 기입하실 때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싱글 사이드 있죠 싱글 사이드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수를 기입하는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입이 되니까 좀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좀 잡으시고 아 절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성된 파일이고 밑에 테스트가 실습 파일입니다 여러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게 완성된 파일입니다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요 실습 자료에서 뷰 브레이크 하고 뷰 브레이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요 치수를 기입해놨습니다 714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요 밑에 뷰를 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지우면 뷰 바운더리를 제가 의도적으로 감춰놨습니다 이 지수때문에요 프레퍼런스 드래프팅 있죠 뷰바운더리가 있으면 여기 뷰의 워크플로우에 보시면 보드 디스플레이 라고 있죠 체크하고 어플라이 하시면 경계가 보여 가지고 지수 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춰놨으니까 여러분이 음, 어, 얘는 보드가 안 보이지?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잠시만 기다려보죠 모래시계가 사라지는 순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센터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 요거를 지워버리죠 센터선을 기입하는 방법 여기 하면 됩니다. 보시면 2D 센터 라인이라고 있죠? 두 개의 커브를 잡겠습니다. 원커브, 투커브.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시고요. 화살표쭉 끌으셔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됩니다.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센터 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뷰 브레이크를 치시면 센터 라인 때문에 꽤 애를 먹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뷰 브레이크 명령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뷰 브레이크 또는 메뉴로 따진다면 인서트 뷰에뷰 브레이크입니다. 뷰 브레이크요. 그렇만 보통은 뷰바운드리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뷰 브레이크 하는 게더 신속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대상 뷰를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자마자 마스터 뷰는 대상 뷰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죠. 디렉션은 수평 아니면 지금 벡터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되죠. 이게 수평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 왼쪽 자 일단 오른쪽으로 열어놓겠습니다 자 레귤러 타입으로 하죠 그럼 브레이크 라인 하나 두개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라인을 위한 포인트 클릭하겠습니다 두번째 라인은 브레이크 라인을 위한 포인트 이쯤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한번요 다시 한번 리셋 한번 리셋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앵커 포인트 1, 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동그란 점이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어디 갖다 드리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지죠. 동그란 점은 위치를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뭐 찍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콕 찍은 지점.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옵셋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셋 값.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벡터가 향하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양수값, 바깥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수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벡터가 향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바깥쪽이 양수값이 되는 거고 안쪽이 엄수값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해놓는 것이 낫고요. 굳이 내가 찍은 지점에서부터 약간 더 또는 덜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섹션뷰를 우고 싶을 때 화살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이동해야 될 필요, 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동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딱 영향 값을 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요 모음 뭐 누르셔야 되고요요 화살표 누르셔야 지고 밑에 값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플라이 해보죠. 그럼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이게 뭐죠? 네, 센터 라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센터 라인이 없어져 버렸죠. 수정할 때는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억제하는 거죠. 억제한 다음에 다시 살리고 싶다 그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입을 하시는 게더 낫겠죠. 왜죠? 음, 이 모서리를 가지고 센터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서리를 절단해 버렸으니까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다 섹션별 만든 브레이크핀 만든 다음에 센터 라인을 기입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요 플러스 누르시면 억제된 게 보이시죠 예 다시 체크하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에디트 하셔도 되고 지울 때는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래도 되죠 에디트 옵셋값 여기서 줘도 됩니다 화살표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갭이랑 간격이 되어있죠 네 간격을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타입입니다. 저는 요타입을 해볼까요? 예, 네, 솔리드 라드 타입으로 하셔가지고, 요거는 고도. 요렇게, 요, 요, 뭐, 하트인가요? 요거 뭐죠, 요거? 한이정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해칭, 디스턴스, 해칭이 저는 1로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앵글, 각도, 뭐, 색깔. 음, 색깔도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파랑으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위더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시면 됩니다. 자, 오 OK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모노크롬을 해제하면 이렇게 색깔 들어온 게 보이시죠?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뷰에다가 이 레귤러 뷰를 레귤러 타입의 어떤 섹션 뷰를 하나만 할수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개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해보죠 다시 한번 add a view 있죠 하겠습니다 자 레귤러 타입을 해가지고요 자얘를 찍었습니다 글 때는 면 어떻습니까 오이뭐 수평 이상하게 이 되죠 이럴때는 퍼 o 티큘러를 p a r 로 하시면 됩니다 렇죠 어, 이거는 수직 p a r 타입이고요 위아로 칠때는 퍼 o 티큘러를 하시면 되겠죠 좌우로 칠때는 p a r 로 하시면 됩니다 찍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저는 이거로 바꿔보겠습니다. 롱브레이크 타입으로 개변 뭐 6정도로 3정도로 줄까요? 고도 일단 어플라이 해보자. 고도죠. 지그재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 3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이미 어플라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다시 한번 더블클릭 3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약간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어, 익스텐션 1하고 2있죠 요거는 뭐냐면 아, 요거 부터 볼까요 패턴 요게 패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개세개 개. 어플라이 해보시면 패턴이 모양이 하나 둘세개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삐져나오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양이다 익스텐션 1뭐 화살표 있죠 요, 요거가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0로 하겠습니다 0 쇼 브레이크 라인은 이 라인 자체를 안 보이게 할 이유는 없겠죠. 자 굵기는 좀 가늘게 하고요 색깔도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값이 너무 크네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치수가 714죠. 그럼 치수를 기입했을 때 이게 축약된 치수가 표시되나 아니죠. 714 그대로 표시되어야겠죠. 자, 치수를 한번 기입해볼까요? 여기 있죠? 어, 자, 레피드타이브하고있습니다 아니면, 음, 리니어 타이으로 하셔도 되겠죠? 자, 리니어 타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센터에서부터 이쪽 선에 센터 맞시가지고 위쪽에 714 그렇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치수 밑에 있는 치수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선이 그냥 직선이죠 그렇지만 파워포인트처럼 약간 작은 자글자글하게 주름지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방 떴던 아이콘에서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이에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점이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생길 겁니다 자 왼쪽에 할 거면 또는 오른쪽에 할 거냐 따라서 틀립니다 저는 오른쪽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add, 폴셔튼 심볼 있죠?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 보이죠? 그렇죠? 위치를 옮겨오시면 요, 지선이, 선의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점을 찍으시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점을 연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또는 스타일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있죠? 폴셔튼 심볼에 타입이 두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좀 작게, 33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왼쪽에도 지분을수 있겠죠. 요점 있죠. 요점에서 마우스 오른쪽에드 지울 때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지분하면 되겠죠. 클로, 그런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클로즈하면 안 됩니다. <웃음> 클로즈하면 취소가 되버리니까요. 다시 한번 요거 있죠. 에디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를 해제하신 다음에 취소의 위치 마우스로 콕 찍어야지, 메지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더 이제 어떻습니까 뷰브레이크 다운 치수 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선을 가지고 이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2D 센터라인을 기입하시면 되겠죠 확실히 있는 모서리 선을 이용해서 쭉 들어가시고 주의 잘안 보이네요 쭉 들어가셔가지고 기입한다고 그러면 센터라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프로젝트 대뷰를해보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뷰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이 parent 뷰가 설, 세팅이 되니까요 자 밑으로 할겁니다 내리면서 마우스 오른쪽 해보시죠 요거 있습니다 오토메티클리 뭐라고 되어있죠 이게 체크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i 클릭해보시죠 요 부분들이 따로 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지우자 섹션 뷰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섹션 센터라인 센터에서부터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렇게요 마우스 오른쪽에 보죠 오토매틱 이게 체크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자 esc 누르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온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 라인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센터 라인은 나중에 해주는 게 좋겠죠 한 다음이라도 이렇게 다시 센터 라인 기입하면 되니까요 찍고찍고 하셔가지고 쭉 센터 라인 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수기이라지뭐 얘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뭐 파생뷰들에서 어떤 식으로 음,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보겠습니다. 싱글사이드 뷰, 싱글사이드 타입입니다. 절반 툭 쳐내는거죠. 쳐내는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치수기입이 조금 난해합니다. 자 보죠. 뷰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리셋하고요. 이번에는 싱글 사이드로 하겠습니다. 마스터 뷰 이뷰로 찍죠. 디렉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인이 어떻습니까? 1, 2가 있는게 아니라 1만 있죠. 저는 이 줌을 클릭하겠습니다. 자플라이보죠 그럼 이쪽이 쳐지죠. 혹시나 다시 한번 더블 클릭. 반대로요. 왼쪽 이 부분을 치고 싶다 그러면 이 화살 방향을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쪽이 쳐지겠죠? 반대로. 그 이렇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포인트 어, 그렇죠 섹션 뷰 만들 포인트를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만 벡터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여기 포인트 만드는 방식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건 마주 NX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미리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뭐, 디폴트 타입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이번에는요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요자 요선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할 거니까 간단하게 레피드 치수로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자 그렇죠? 이쯤에서요 클릭하겠습니다 라인 치수는 이쯤에 기입할 겁니다 이쯤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니면 이거 에디터 누르셔고요 이쯤 있죠. 이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에드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점을 찍고요. 예의 위치를 적당한 곳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에디트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 위치 있죠. 콕 찍으신 다음에 일단은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이런 게 살아 있죠. 이걸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이 치, 기입한 거 있죠.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닥 하면 다시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쪽 선이 있죠. 이쪽 점을 보겠습니다. 아니면 치수 있죠? 치수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보죠. 세팅 여기 싱글 사이드라고 보이시죠? 여기 점이었습니다. 여기 치수 점 있죠? 점. 점에서 점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세팅 싱글 사이드 하셔서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한쪽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랭스 10입니다.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지금은 이쪽이 잘려 나간 거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이란 것은 뭔 얘기죠? 치수에서부터 이렇게 삐져나오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뭐 20으로 했다 그러면 20만큼 삐져나오겠죠? 디폴트 값으로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일단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아직 뭐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 점을 꼭 찍으시고요. 타입을 화살표 두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에 갖다 댄 다음에 쭉 끊어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요 점을 끌어가지고 또 위치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점 있죠. 뭐 제거할 거면 리무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세팅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라인에서 볼셔튼는 있죠. 여기서 뭐 레귤러 타입이라든지 뭐 크기도 3,3 정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클로저죠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그 그렇죠? 조금 복잡하니까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번 보시면서, 아니, 동영상을 여러번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세로 동시에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동시는안 되고요. <웃음> 참, 죄송다 자, 레귤러 타입을 해보죠. 마스터뷰는 예로 하고 있습니다. 위로요. 자, 클릭, 이점에 클릭, 또이점에 클릭하셔가지고, 이만큼을 쳐내겠다는 얘기죠. 자, 개번, 한3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쳐주죠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레귤러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짓고요 이번에는 패렐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이점을 클릭, 어, 이런 포텐티클로 해야 되나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점에 클릭하셔가지고, 오케이 누르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쳐지는 거죠. 됐죠 자, 뭐 여러가지 타입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브레이크 뷰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치수키 을 통해서 브레이크 뷰다운 어떤 지수 기입하는 요령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긴 시간이었습니다 꼭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음,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